연극배우나 영화배우, 탈렌트들 이분들은 서로 교류를 하죠 영화 하시던 분들이 영화, 연극도 하고 연극하시던 분들이 방송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데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그맨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까메오로 잠깐 출연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오랫동안 연기를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드물죠 어, 왜 그러냐면 이 개그맨들이 과장된 연기, 오버 연기를 하는 게몸에배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제가 개그맨분들을 되게 높이 사요 개그맨들의 순발력은요 다른 배우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수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순발력도 향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슬픈 상태에서 농담을 해도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농담을 받아쳐요 이 정도로 리액션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를, 전극 연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지한 연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물론 개그맨으로 성공한 분들은 이미 시청자들이 볼 때나 관객들이 볼때그 개그맨이 성공했죠 웃긴 캐릭터로 재밌는 캐릭터로 했기 때문에 그게 흐름상 잘안 맞는 그런 이미지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연기를 할 때도 과장된 연기를 많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우들이 흉내를 내거나 따라하거나 연습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란 얘기예요 개그맨들이 자기가 드라마를 하거나 영화를 하고 싶은데도 실제 현장에 가면 자기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과장돼 보인단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 갔을 때는 그 느낌이 안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평상시에 내 몸에 밴 습관들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트레이닝 할때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자기 문제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배우들은요 일단 평상시에 행동하는 것부터 세련되고 멋져야 돼요 배우들은요 일단 평상시에 말하는 말투나 목소리 자체도 고급스럽고 멋져야 돼요 근데 왜 싸구려 티가 나면안 되나요? 좀 저급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원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요 추해지잖아요 추해지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아, 악해지는 것도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고급스럽고 세련된 거는요 누가 하려고 한다고 그 냄새가 안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악해지고 추해지는 건 여러분들 사실 이 내면 안에 이미 내재돼 있어요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열을 굶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추해진 것들이 이미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행동 말투는요 하루 이틀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닝 할때 단순하게 대사도 공부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잠을 잘 때라도 혹은 화장실에서 내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볼 때라도 좀 웃긴 얘기지만 코딱지를 팔 때라도 이런 순간들 순간들마다 추하지 않은 느낌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볼때 세련된 남자일 거다 세련된 여자일 거다 고급스러운 여자일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 평상시에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말도 말도 쌍스럽게 말고 고급스럽고 젠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평상시에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그맨의 연기를 통해서 엄청난 끼를 가지고 있고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자기 몸에 밴그 오래된 습관들을 바꾸기가 참 힘들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부딪혔을 때못 고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만들어가는 연습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